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건강연금 보험 관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주처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발주처는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기관일 수도 있고 한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주처로부터 공사 수주받는 업체를 원수급 사업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가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도급 사업장이라고 혼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도급 사업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도급 사업장으로부터 공사를 받은 사업장이 바로 하수급 사업장이 되며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이 위치에 있게 되죠. 하수급 사업장 역시 실무에서는 하도급 사업장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도급 사업장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도급을 받게 되면 원도급 사업장은 원도급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건강연금 신고를 해줘야 되고 하도급 사업장은 하도급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공단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공단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관리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관리 번호로 현장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도급 사업장은 하도급 사업장 대로 각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관리 번호를 받아서 해당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 보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적법한 도급관계인데 현실적으로 재하도급과 인력사무소를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인력사무소에다가 인건비를 내려주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관리 번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은 재하도급 본사관리번호로 건강연금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도급 사업장에 위치해서 인력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력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인력사무소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하고 반대로 인력사무소에서는 근로자 소개에 대한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투입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건강연금 신고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세무신고하는 곳에서 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건강연금보험 관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롬카페를 로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